안녕하세요 창업통TV 김상훈 소장입니다 창업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아, 다름 아닌 상권분석 상권분석하면 야 학계에서 상권분석을 하는 거 아니면 대기업 뭐 이마트, 롯데마트, 홈포러스를 출점하기 위한 유통업체의 상권분석 하지만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야 우리나라 550만 소상공인 입장에서 상권분석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히 창업예정자 입장에서 상권분석 어떻게 할 것인지 오늘 이 강의만 들으시면 상권분석에 대한 궁금증 완전하게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뭘까요? 첫 번째는 돈의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돈. 상권 분석 시돈 어떻게 보면 저는 상권 분석은 수익성 분석의 다른 말입니다. 창업자 입장에서는 돈 그러면 상권에 나가서 첫째 내가 지금 야 땅을 짓고 있는 이땅예이 예, 땅값 얼마인가? 땅값과 연동되어 있는 게 상가의 분양가와 연동되어 있고, 분양가가 결정됨으로 인해서 보증금과 월세, 즉, 상가 임대차 비용이 결정됩니다. 두 번째, 임대차 비용과 별도로 권리금도 있죠. 야, 이런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 이런 시설권리금 같은 권리금, 이런 다돈 얘기죠. 뭐 보증금, 월세, 권리금, 뭐 관리비, 그리고 매출액, 지출액 매출액 중에서도 요일별 매출액, 뭐 급지별 매출액, 층별 매출액, 업종별 매출액 다 돈에 대한 얘기죠 지출액도 고정비용, 변동비용, 뭐 임대료가 얼마야? 인건비가 얼마야? 재세공과금은 어, 얼마야? 야 매출액 대비 야 세전 순이익률 얼마야? 세후 순이익률 얼마야? 이게 다 돈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상권에 나가실 때는 항상 야 돈을 해아려 보러 간다. 돈을 따져보러 간다. 창업자 입장에서 야이 상권에 갔을 때 어느 정도의 자금이 투자 됐을까? 고정비용으로 야 점포 보증금 권리금은 얼마 정도야? 즉 점포구입비 요즘 A라는 커피집, 뭐 B라는 삼겹살집 같은 경우는 야 본사에 들어가는 아니면 직접 운영할 경우 시설 투자 비용이 얼마 된 거야? 그 외에 직기류 비용 얼마야? 해서 총 투자 비용 얼마야? 어 근데 야 고객 1인당 야 우리 가게 오면 저 가게 들어가면 야 1인당 지갑을 얼마 정도 여는 거야? 야만원 객단가야? 5만 원 객단가야? 아니면 10만 원 객단가야? 이러 돈을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상권 분석의 다른 말은 동계산입니다. 동계산의 다른 말은 수익성 분석을 하자는 거죠. 각 급지별로 층별로 업종별로 규모별로 규모, 10평 규모, 10평규모, 100평규모에 따라 다르죠. 또 브랜드인지 독립점인지에 따라서 돈을 투자하는 볼륨이 달라진다는 거죠. 저는 이 상권 분석의 첫 번째는 동 계산입니다. 두 번째 뭘까요? 상권을 분석하는 개념에서 창업자 입장에서 꼭 따져야 될게 요즘 직전 3개월 동안에 어떤 아이템 어떤 브랜드가 새로 간판을 달았는지 또어 어떤... 어떤 아이템, 어떤 브랜드가 간판을 내렸는지 이 아이템과 브랜드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 상권 분석에서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상권의 역동성, 흐름, 돈의 흐름까지 예측할 수 있는 첫 번째 변수가 아이템 변수, 브랜드 변수죠. 그래서 이 아이템이 과연 먹자 아이템, 입자 아이템, 놀자 아이템 어, 이 아이템 자체가 프랜차이즈인지 독립점인지 아니면 외국계 사모펀드 브랜드인지 아니면 우리나라 국내 야 어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운영하는 건지 아니면 선수 창업자가 1호점으로 오픈하는 건지 10년 된 아이템인지 아니면 뭐한달된 아이템인지 특히 아이템 부분에 있어서는 호황 아이템, 야 쇠퇴 아이템 요즘 줄서 있는 아이템, 파리 날린 아이템 어, 요즘 뭐 신박한 아이템 그냥 쏘쏘 그저 그런 아이템 이미 한물간 아이템 이런 수많은 아이템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저는 직전 3개월 동안 최근에 문년 아이템 문 닫은 아이템 이 부분 주력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을 판단한다 두 번째는 아이템과 브랜드를 판단한다 세 번째 뭘까요? 세 번째는 사람을 판단해야 됩니다 사람이 누굽니까 상권에 나가면 가장 첫 번째 보여지는 사람은 고객이죠 상권 영어로 하면 주 수요층이죠 핵심 고객이죠 이 고객들이 어느 지점에서부터 동선이 시작돼서 어느 지점까지 연동되는가 주 고객들이 남자인가 여자인가 애들인가 어른인가 부자인가 가난한 사람인가 10대인가 20대인가 30대인가 40대인가 계층별로 중고등학생인가 대학생인가 30, 40대인가 주부 및 가족 단위인가 아니면 직장인층인가 이런 사람을 보는 시각 상권 분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거죠. 결국은 창업자도 사람이라는 거죠. 상권에 나가면 창업자는 누구인가? 업력 1개월 차 창업자도 있고 1년 된 창업자도 있고 10년 된 창업자도 있는 거죠 그 창업자들의 표정을 살피는 것도 상권 분석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죠 표정을 살핀다는 것은 그표정에 창업 모델에 만족도가 다 보이기 때문이죠 특히나 저는 창업자들의 행복 가치까지 캐치할 수 있다면 상권 분석에서 중요한 정성적인 판단 기준이라고 할수 있겠죠 네 번째 상권 분석의 판단 기준 뭘까요 모든 상권은 상권의 중심이 있습니다 아, 홍대상권 같은 경우는 야, 지하철 2호선 홍대 있고요, 지하철 2호선 합정역, 지하철 6호선 상수역. 홍대 입구역의 하루 승하차 인원은 평균 한 15만에서 뭐 주말에는 20만까지 육박을 하죠. 합정역의 승하차 인원은 하루에 한 6만에서 7만, 상수역의 승하차 인원은 한 2만 5천에서 3만 정도 된단 말이에요. 도합 세개 역을 중심으로 홍대상권의 수요층이 운집을 하는데요. 이들이 모이는 만남의 장소가 상권의 중심일 수 있죠 물론 만남의 장소는 많이 있습니다만 가장 많은 중심이 이루는 10년대 강남역의 상권의 중심은 야그 당시에 강남역 6번 출구 뉴욕제거 앞이었죠 지금은 그 6번 출구가 10번 출구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야, 이렇듯 상권의 중심이 어디인가 그 중심에 있는 돈, 아이템 사람은 누구인가? 이것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권의 중심이 어디인지를 보고 중심을 잡았다면 그다음 상급지와 중급지와 하급지가 어디인지 급지를 볼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창업하려고 하는 아이템 투자 환경에 따라서 나는 A급지에 들어가야 되는지 B급지에 들어가야 되는지 C급지에 들어가야 되는지 사실은 급지에서 좀더 들어가면 1층, 2층, 탑층, 지하층 이런 층별 입지까지 판단하는 것도 이 사실은 상권 분석시 꼭 해야 되는 부분이죠. 다섯 번째 상권분석식 판단해야 될게 뭘까요? 시설입니다. 비주얼 가치가 중요한 시대에서는 시설, 그럼 우리는 인테리어만 생각합니다만 인테리어보다 더 중요한 익스테리어, 외장이죠. 특히 시설이라는 차원에서는 직 전 3개월 내에 최근에 오픈한 가게들의 시설 경쟁력 과연 어떤 칼라 어떤 스타일 어떻게 고객들에게 지갑을 열어달라고 하고 있는지 그 시설 포인트 매우 매우 중요하죠 특히 최근 트렌드에서도 공간력 어 이제 비대면 소비에 대해서는 이미 3년 동안 학습을 했기 때문에 대면 소비를 위한 공간이 주는 안락함을 시설 가치에서 어떻게 어 구현하는지 시설만 보고도 빨려 들어가는 이런 가게 어떻게 만들까 이런 시설을 판단하는 기준 상권 분석 시에 사실은 다섯 번째 기준인데요 하나 더 한다면 시설 플러스 사인도 아주 중요합니다 외부의 전면 간판 돌출 간판 하다못해 애드 플레이가 하나까지 야 시설 측면에서 과연 고객들에게 어떻게 어필하고 있고 그 시설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시설 컨셉, 그리고 투자 금액 그에 따른 성과는 어느 정도인지를 잘 따져야 되는 거 이거 매우 중요한 다섯 번째 포인트고요. 여섯 번째 포인트 뭘까요? 예, 상권 분석 시 알아야 될 여섯 번째 포인트 바로 디자인과 칼라입니다. 요즘 디자인을 모르면 창업 시장을 모른다라고 할수 있겠죠. 우리가 해외 시장 주사를 간다. 어디 뭐 홍콩, 침사추이 상권을 간다. 뭐 일본의 도톤볼이나뭐 시부야 뒷골목을 간다. 뭐 유러피안 상권을 보러 간다. 가장 중요한 것은 디자인을 보러 가는 경우가 매우 큽니다. 특히 수상공인 시장에서도 홍대 상권 이렇게 많이 갔던 게 굳이 해외 가지 않아도 홍대에 가면 유러피안 스타일과 델페니스 스타일의 디자인을 바로 볼수 있다는 강점이 있었던 거죠. 디자인과 연동돼서 판단해야 되는 게 칼라죠. 요즘 패션만 칼라가 지배하는 거 아니죠. 이런 스몰 비니스 즈 시장에서도 돈 되는 칼라? 사람을 끌어당기는 칼라, 밀어내는 칼라 이런 부분들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상권 분석 시 반드시 알아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 디자인 칼라. 일곱 번째 포인트 뭘까요? 바로 상권에 가면 수많은 케이스,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하면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가 있죠. 특히 저는 성공 사례를 주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공의 가치는 자 수익성으로 판단하는 가치도 있고 저는 지속 가능성으로 보여지는 그 상권에서 야 3년 동안 버텼어요, 5년 살아남았어요, 10년 살아남았어요. 아 하물며 이 상권에서 30년 터줏대감입니다. 와 문화재예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성공 가치를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 성공하는 사람의 과연 성공의 사이즈, 볼륨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 성공 창업자는 과연 그의 합 당한 행복가치가 동반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마지막은 실패를 알아야 됩니다. 상권에는 성공가치만큼 실패가치도 많이 숨어 있습니다. 홍대상권 같은 대형상권에서는 한 달에 150개 가게 정도가 새로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니까요. 그러면 150개 가게 이상은 문을 닫는다고 봐야겠죠. 되 과연 문을 닫는 실패 사업자들은 얼마 투자해서 어느 정도 실패를 하고 있는 건지 실패했다 그러면 어, 저 바닥이에요. 이런 분도 만날 수 있겠지만 바닥이면 너무 행복하죠. 저는 지하 1층에 내려왔습니다. 하물며 저는 지하 10층까지 떨어졌어요. 실패의 볼륨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상권 분석을 한다. 그러면 수익성 분석이라는 차원에서 돈의 가치를 아는 거그 돈을 잉태하는 아이템과 브랜드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 상권에서 지갑을 열고 있고 그 지갑을 열게 하려는 창업자들은 과연 누구인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그 성공 창업자들의 몸짓 어떤 건지 해당 상권에 대한 중심은 어디인지 상중하급지는 어떤 곳인지 각 급지별로 고정 투자비용 어느 정도 들어가고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지 이것까지 같이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시설 가치를 봐야 된다는 거죠. 시설 또한 유행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 내장, 인테리어에 대한 시설 외장, 익스테리어에 대한 시설 쌓인물에 대한 시설 이거 봐야 됩니다. 그리고 디자인 칼라 이 상권의 디자인, 업종의 디자인, 어떻게 세팅되고 있는지 봐야 된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성공 가치와 실패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창업통이 알려드리는 상권 분석 시 소상공인 창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될 여덟 가지 상권 분석의 키워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신박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창업통 TV만 잘 보면 창업 시장에서 허무하게 말할 리는 없습니다. 예, 창업통TV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